안녕하세요. DBR 읽어주는 남자들의 김남국 안녕하세요. 안병민입니다. 어, 오늘은 DBR 296호 유정은 마보 대표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마보는 명상 앱입니다. 명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명상 그러면 사실 우리 경영이랑은 되게 거리가 있는 분야 그쵸.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실제로요. 한국에서는 사실 명상하면 뭔가 구닥다리 뭐 옛날 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명상을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힙하다 혹은 막 최신의 무슨 느낌 이런 거 전혀 안 주잖아요 뭔가 좀 종교적인 느낌? 음, 그렇죠 막 그런 느낌이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가장 힙한 그런 어,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 명상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SAP라고 이제 그 독일계 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업용 솔루션, 뭐 ERP, 뭐 이런 거 공급하는 음. 회사 있죠. 거기에는 칩 마인드 플리스 오피서. 음. 그러니까 이제 최고 마음 챙김 책임자? 음. 뭐 이런 직책이 또 있다고 하셨어요.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이 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어, 2만 명 이상을 음. 그, 이렇게 명상훈련을 시켰고요. 그랬더니. 업무 몰입도 같은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결금률도 줄고, 그래서 뭐 투자 대비 ROI가 200뭐 200%다. 이런, 어, 실제로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이 명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양뭐 이런 거가 비즈니스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노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양면을 다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란 것도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뭔가 여백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해내고 뭐 상대방 입장도 또 그런 만점 삼은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그 들어요. 실제로요. 그 오만 잡생각이라는 음. 단어가 있죠. 음. 사람이 하루 동안에 그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약 5만 개쯤 된다고. 그럼 뭐108 번네 <웃음>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집중 못하죠. 이제 명상은 뭐 예를 호흡이든 어 혹은 뭐 발걸음이든 뭐 걸어가면서 명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 내가 어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온전한 모습에 이제 뭐 음. 집중해보는 경험들이 그렇게 하루 생각 속에서 이제 너무너무 지쳐있는 뇌들을 이렇게 좀 쉬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저도 명상 수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가만히 집중해보니까 뭔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 네. 예, 많은 이 번잡스러운 것들이 이제 지워지는 듯한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한 가지, 리더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이 아티클에 보면 어, 노스웨스턴 대교수 연구팀이 이제 실험을 해봤던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어, 사람들한테 이제 이 자를 써봐라. 그, 네. E자를 알파벳 이 자를 써보라고 네, 그러면. 신기하게도 리더로 포지셔닝 된 사람들은 음. 자기가 보기에 있자가 음. 이렇게 보이겠으고요. 네, 팔로워로 포지셔닝 된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이자 상대가 입자가, 보기에 상대가 네. 보기에 이제 있자로 보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험이 주는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아 리더에 빠지면 음. 자기중심적이 그렇죠. 되기가 되게 쉽다. 그래서 네.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 입장을이나 음. 어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을 잘안 기울인다는 음. 거죠. 사실은 조직 내에 많은 문제들이 그거하고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리더십을 발휘할 때왜 이걸 못하지? 이거 나가서 이 정도는 나는 훨씬 더막 어려운 조건에서 잘했던 음.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고 조직 운영에서 갈등이 생기고 음. 막또 이런 건데 명상을 하게 되면 자. 이 자신을 객관하는 거죠. 음. 내가 중심이 돼 갖고 이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했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마음의 여유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이제 되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걸 뭐 요즘 메타인지 라고도 네네. 표현을 하던데요. 어, 왜 유체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서 한번 떨어져 나와보는 거죠. 네네. 천장에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모습을 정말 객관적으로 또 보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리더 분들께도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나 스스로도 틀릴 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그 아주 어, 이렇게 부서 간에 서로를 청진을 하는 애. 거의 그 옛날에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네, 사피아나델라 CEO가 들어서면서 음. 세번했던게 명상이더라고요. 음. 또 하나 재밌는 게왜 이제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가 되신 차드 멘탄이라는 분이 네.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시사한 바가 되게 큰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막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시가 되는 시대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정신적인 어떤 음. 완성도를 추구했던 동양의 어떤 그 문화들이. 이것과 잘 어울려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체적인 관점으로 정말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오늘은 명상에 대해서 한번 독특한 주제죠. <웃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